그래서 전부 서 전부 을해먹충해한충이한요이 h 요촌 b 네네 d h a 촌 Buddha, 촌 Buddha, 촌 맛있는 d h a 촌 Buddha, 촌 b u d 어 돈가스를 먹고 왔는데 어 이게 튀긴 요리는 뭐든 맛있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어, 경양식 돈가스를 오늘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서 해먹는 음식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오늘 먹을 집밥은 소고기로 만든 돈가스 비주 가스예요. 이거 뭐 에어라이기로도 가볍게. 어, 손쉽게 먹을 수도 있고, 프라이팬에 이제 튀겨서 먹을 수도 있는데, 뭐, 저는 간단하게 에어프라이기로한 7, 8분 정도, 앞기로 해서 한 15분 정도면 조리가 되거든요? 그래서, 이거온니 진짜 소고기로만, 소고기로만 만든 특제 경양식 소스로, 음, 맛있는 닭박스를 해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가격은 9,900원이거든요? 두 개, 900원에 두 번을 먹을 수 있으니까, 오늘은 일단 하나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개봉을 하면 이게 패티가 두 개가 들어있고 소스가 이렇게 또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에어프라이기로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80도로 180도 정도로 5분간 예열을 한 다음에 한 6-7분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정도 되고나면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좋아요 우와 빠삭빠삭 빠삭빠삭 플레이트를 어. 해주고 먼저 주고요 브라운까지. 자 먹어봅시다 소스는 넉넉하게 한 100g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부먹을 해도 충분한 양이에요 자 한번 육즙을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보면 우와, 패티가, 어, 어우, 육즙이 장난 아닙니다, 소고기가. 야, 이게 확실히 소고기라, 뭐, 패티가 어마어마합니다. 음. 소스가 진짜 옛날 딱그 경양식, 그 소스네요. 맛있다. 이게 에어프라이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튀긴 거랑 거의 비슷하게 튀김옷이 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맛있어요. 하지만 에어프라이기에 그냥 넣어 놓기만 해도 이렇게 맛있게 튀겨지거든요. 간단 집에서 간단히 조리하실 수 있고 또스토함에 스토어팜,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. 진짜 집에서 버튼 하나로 간단히 주문도 가능해요 그리고 요 소스가 제가 진짜 옛날 그 경양시집 요 소스 같은 경우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그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특제 경양식 소스고 보시는 것처럼 100g 정도로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 부었는데도 음 패티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 다음에 일단 이 안에 육즙 고기 자체가 진짜 돼지고기 하나도 없고 소고기로 잘게 잘게 되어 있어서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네요. 와우. 음. 부드러워, 부드러워, 맛있어. 음. 괜찮네, 맛있네. 야, 근데 이게 토마토 소스인데 이게 <웃음> 맛있네. 다 먹어가는데 이 안에 육즙 보이시죠? 야, 몇개더 사야겠는데? 마지막 한점 남았어요. 음, 맛있다. 또 먹고 싶다. 또 주문해야지. 이렇게.